안녕하세요, 보호만입니다. 어, 지금 시각은 11시 40분인데요. 네,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연락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요즘에 이제 간혹 가다가 저희 고객님들이죠? 유튜브 보시고요. 정말 감사하긴 한데 저한테 좀 설계가 좀 이렇게 늦냐, 그리고 어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뭐 클레임 보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유튜브에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한 2시까지 일을 할것 같은데요 일단 내부 제가 어찌 됐든 간에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네 오늘 오전에 연락 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설계기 다리고 계시지만 지금 이제 12시 다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무시겠죠 근데 제가 설계서를 보내드리던가 너무 늦으면 내일 오전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거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뭐 유튜브에 영상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뭐 생각보다 솔직히 저도 빨리빨리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고 설계서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시간 내에 집중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진짜 20명, 30명 연락이 오시면은 제가 일처리하는데 좀 많은 지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제대로 된 제가 설계와 컨설팅을 해드려서 어찌됐든 간에 가성비 좋게 정말 현 시점에서 좋은 설계를 제가 할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따져가지고 해드리니까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또방문전에도한 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아 너무 늦지 않냐 좀 설계를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저한테 좀 이렇게 서운한 부분을 좀 내색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어 죄송하고요 유튜브에 또 이렇게 좋은 영상 올려드리고 하는데 또 설계를 받고자 연락 주셨는데 제가 그런 이제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어쨌든 제가 빨리 설계를 해서 좀 이렇게 정말 가성비 좋게 네현 시점에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연락이 정말 빗발쳐가지고, 저 외에 제가 뭐, 다른 실장님들 아니면 팀장님들 연결시켜드리고도 하는데, 뭐, 그분들도 정말 10년 된 베테랑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뭐, 설계도 잘 하시고, 또, 뭐, 저 이상으로, 또 이렇게 가성비 좋게 상남 스킬도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저 보호막한테 설계를 못받다 할지라도 서운하지 마시고요. 네. 뭐 저는 항상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 설계나 그런 같이 회의하거든요. 그래서 저 보험한테 설계를 제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히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못 미쳐 가지고 제가 다른 실장님 연결시켜 드려도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저는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그날 그날 가입하신 건들 아니면 보험 청구한 건들 제가 달일이 다 그날, 이제, 마감을 하고 나서, 6시 이후에, 일간 시간 끝나고 나서요, 제가 한분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빼먹어 있는지, 아니면설계한데 부족함이 없지 않는지, 제가 그런 걸 다, 저희 실장님 통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저희 실장님들과, 설계를 잘 했는지, 아니면 잘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보장 분석을 하는데, 뭐 미흡한 점은 없지 않는지 그런 걸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제가 검토를 일일이 하고 있으니까 저 보호망이 보호망 안에서 제가 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저한테 가입을 안 했다 할지라도 저한테 상담을 안받아다 할지라도 손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실장님들 정말 잘하신 분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같이 보호망 가족 내에서 설계를 하고 상담을 하고 가입을 시켜드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말고 저희 팀장님들은 실장님들한테 가입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에 저희 담당 실장님들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보험금 청구나 이런거 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고요 다 지원을 해드릴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거는 저희 팀 안에서 다 하다보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보험아님한테 가입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차피 제가 저희 팀 안에서 다 하다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저희 팀장이나 실장님들한테 가입했다 할지라도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한건한건다 보험청구나 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다 연락을 일단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도 사후 관리도 제가 전화를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정말 혼자 영업하면서 진짜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주시고 정말 아낌없는 사랑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계나 상담이나 아니면 저 외에 다른 실장님들이 설계를 해드리는데 미흡한 점이 있거나 서운한점 그리고 같이 상담하면서 좀 이렇게 진짜 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서운하시거나뭐 클레임 뭐 거셔도 아니면은 저한테 따끔한 질책 하시면은 제가 정말 겸허히 제가 그 충고상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더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언제든지 따끔한 충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해서요. 그래서 저희 보호망팀 정말 독절, 아니 저희 보호망팀, 어, 어떻게, 저희 보호망팀 어찌됐든 간에 좀더 거듭나서 더잘 되라는 의미로서 따끔한 질책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뭐 10월달도 그렇고 1월달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주셨는데요 정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예,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말씀드리고요 2월달 3월달 올해 어쨌든 간에 설계사 저희 실장님들 어, 유능하신 분들 더 모집해서 그리고 저 또한 항상 꾸준히 공부하고 설계를 해서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빨리 보완해서 저희 보험망팀더 나날이 발전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동하고요, 더 열심히 하는 보험학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고 좋을 것 같고요. 저더 더욱 열심히해서 저, 열심히 저 보험학 정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더욱 더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저께 구독자 5천 명인데 1만 명, 2만 명, 3만 명, 5만 명, 10만 명더 나아가서. 초심 잃지 않고요 거만하지 않고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보호망과 저희 실장님들 저희 가족들이 저희 보호망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끝까지 정말 책임지고 저한테 가입하신 모든 분들 정말 치아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어떤 뭐 실적이나 영업 정말 돈되면 은 영업하고 돈 안되면 영업안하고 그런게 아니고요 정말로 제 지인, 제 가족들이 가입한것처럼 정말 친절하게 꼼꼼히 비교해서 정말 좋은 상품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 보호망팀이 될테니까요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정말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낌없는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더욱 열심히 하는 보호망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청도주셔 감사합니다